Yeah.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돌아왔군요. 등급표 시간입니다. 그 사이 에 제가 등급표를 또 약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굵직한 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가볍게는 원드라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 라이르트 에키드나, 그다음 페멀 정도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변화들을 다 반영해 보도록 하죠. 자, 트리플 S입니다. 트리플 S 그첫 번째, 페스티벌 에스타로사. 어, 아직까지도 페스타가 첫 번째로 소개될 만한 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금 랭킹전에서도 페스타를 잡아야 되는 첫 번째 요주의 인물이죠 자 트리플 레스그두 번째입니다 페스티발 멀린 누나입니다 그리 누나가 처음에 이제 딱 발매가 되고 첫날 써볼 때만 해도 에스 아니야 S 플러스는 되는 것 같아 뭐 요런 정도 반응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찐덱을 찾고 야 SS 이상인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 왔고요 패멀의 벤 개삽 벤 찐덱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패멀은 투급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무섭습니다 그래서 막 랭킹전에서 PK 아웃들의패멀을 만나면 나가는 길 누르는 게 정신강에 좋을 정도로 씨발리쁘거든요 정말 막강한 영웅 중에 한명입니다 투급이 높고 선턴이고 자기가 셀수록 더미치듯이 센 그런 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그세 번째 라인 하르트입니다. 라인 하르트 말해 뭐해 정말 대중적으로 크게 사랑받고 있고요 대중층부터 최상위층까지 모두 다 골고루 사랑받는 캐릭터지 않는가. 다만 4주째 계속되고 있는 단일기 30% 증가 데미지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러나 그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칙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시막지한 영웅입니다. 특히나 필살기 풀업한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무지막지한 영웅이다 피대지의 극한의 1인 살상러에 필살기 풀업인 경우 미친 올킬 능력에 그런 걸다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군요 자 트리플 에스크 그 네번째 암멜 입니다 픽률이 많이 내려왔어요. 좀 많이 내려왔고 그래도 참 좋은 영웅입니다. 그죠참 좋은 영웅인데 어 이제 이 정도 반응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트리플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리플레스 그다음 마왕 리무루입니다한때는뭐 거의 안 쓰이는 덱이 없을 정도였는데 덱이 다양하겠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강력한 트리플레스 영웅입니다. 트리플레스 여섯 번째 페이엔입니다. 봉 돌리고 있을 때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누나죠 그러다 갑자기 이제 좀 열받아서 날리기 시작하면 오이구야 이게 죽네 막 이런 설명이 더 필요하나 정말 무지막지한 딜탱이다 트리플S 일곱번째입니다 자, 이건 조금 많이 달라졌죠 트리플S까지 치고 올라온 찬드라 형님입니다 그래도 제가 꾸준히 S로는 소개했었는데 이 형님이 성물이 나온 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물 나오고는 트리플S를 줘야 돼요 아우, 랭킹전에서는 페스타랑 함께 거의 뭐 고정픽으로 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빼고 이 친구를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멜리의 스승입니다. 자세를 잡고 있을 때는 불사가 뭐왜안 죽나 할 정도로 겁나 심하게 단단해요. 성물 있는 경우. 죽일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괜히 쳤다가 풀 카운트 한세대 맞고. 어? 그리고 역으로 경기가 뒤집어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페스타 페스타끼리 만났다 그러면 상대 찬드라한테 어둠을 빨리 입혀 나간 사람이 이깁니다 아무리 찬드라가 쎄도 네번째에 잠식이 되면 그때 이제 킬을 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드라 킬을 먼저 따면 그때부터 딜이 바뀌기 시작하는 막 그런 어떤 느낌이랄까? 하여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트리플S 여덟번째 비델리입니다 아, 이래저래 좋은 친구죠 이래저래 좋은 딜포터다 트리플레스 아홉 번째 선멸 멜리입니다. 원래 페스타 데 하면 선멸 멜리가 필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양합니다. 오히려 찬드라가 더 필수. 성물 있는 사람 기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리플레스 10번째 연옥반입니다. 원래도 좋았지만 라인하르트의 등장으로 수혜를 받아서 전성기를 또한번 누리고 있는 그런 영웅이죠. 근데 애니 고증 잘한 것 같아요. 연반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캐릭터인데 자기 파트너함이 잘 만나 가지고 또 자기의 최고 전성기를 또 누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SSS가 좀 많았다 그죠? 그렇다는건 뭐다? 최상위층의 덱들이 다양하다 지금.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 s s 스로 내려갈게요 신부 브린 쉴드입니다 라그다이엔과 함께 할때 라그다이엔 성물이 있을 때는 SSS로 봐도 무방합니다 아직까지도 아직까지도 랭킹전에서 방어덱으로 많이 세워놓고 있고요 그러나 지난번 제가 이세 명은 SSS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비해서는 쪽 조덜 보입니다 그만큼 개미친 덱들이 더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트리플 s 스로 봐도 무방합니다 방금 그 신부랑 같이 쓰는 남편 이 셋을 함께 썼을 때 기준으로 제가 등급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셋라그다인 성물이 있고 셋다 성물이 있는 상태에서 셋다 한꺼번에 썼을 때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라도 깨졌다 성물이 없거나 두 명만 썼거나 이러면 이들도 S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갖춰졌을 때는 s SS s 혹은 플 s 스까지도볼 수가 있겠다 다음 W s s 에키드나입니다 이 친구도 대단한 친구거든요. 대단한 광역 살상론데 어떨 때 보면 리플레스 같으나 제가 랭킹전을 쭉 그래도 최상위 메탈 보기 위해서 랭킹전을 좀 계속 함식 하거든요. 보면은 에키드라는 이제 좀 랭킹전에서는 많이 보이기가 좀 힘듭니다. 정말 좋은 개성도 있고 하지만 딱 Ws 정도로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다음 더블에스 오젤드입니다. 서브에서 많이 쓰이죠. 앞에꺼내 놓고 쓰기도 하고, 마신들에게 아주 좋은 개성을 가진 친구라 가지고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 더블에스 페서입니다. 어쩌면 이제 정말 최강의 서포터하면임마지 않나 싶을 정도로 탑급 서포터죠. 딜포터이기도 하고, 다음 더블에스 할로윈 고서입니다. 랭업이 있는 뛰어난 서포터다. 자, 다음 더블에스 서입니다 고서 시리즈가 나란히 지금 서있는데 옛날에 고서가 할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졌었다 그죠? 근데 무한공불댁기 구스 채널에서 나간 뒤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불로 사람을 괴롭히고 살고 있거든요 더블레스를 줘야 될것 같아요 고서 3 시리즈는 스타일이 다 다를 뿐 최고의 서포터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더블에스 에칼 아서 입니다 얼마도좀 주춤했다가 제가 한티에 올렸는데 아무래도 라인하르트 덱에 수혜를 받은 친구죠 피돼지 인간 선택하면 만 핵심 인물로 쓰일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 더블 S 해변의 멀린 해멀누나입니다무한공불댁의또 주역이시죠. 아이 누나는 무서워. 어 <웃음> 만만한 듯 싶다가도 완전 경기가 다 꼬이쁠 수도 있으니까 이 누나 때문에. 다음 더블 S 요정왕 할리퀸. 자치다면 S로 내려갈 뻔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팀원들에게 주피를 증가 시켜주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서포터 짜게 <웃음> 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좀 부족해요 딜이. 다음 더블에 큐자크 입니다 저는 아직 선물을 안만들어서 모르겠지만 이번에 선물을 만들고 난 뒤로 더 강해졌죠 특히나 피대지 덱한테 증가한 최대 생명력만큼 추가 피해 때문에 지금 피대지 덱이 많이 날뛰고 있잖아요 요거를좀 견제할 수 있을 만큼 괜찮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이거 리뷰를 안해봤는데 뭐 해봐야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S로 내려갈게요 S 첫번째 더원 형님 입니다 저 원인데 요정도라니 안타깝지만 실제 메타에서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가끔 보이면 우리 땡큐고 <웃음> 그럼 아직 pve 컨텐츠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단일 딜러로서는 뛰어난 형님이시죠 다음 s 태양신 프레입니다 이마도 마찬가지로 pve에서 뛰어난 단일 딜러 다음 근타르 좋습니다 인연으로 밖에 안쓰이지만 너무나 뛰어난 인연이다 다음 근살입니다 이마도 인연으로만 쓰이지만 뛰어난 인연이죠 다음 빙결이 뛰어난 에밀리아를 줬습니다 자 다음 슈나 종족불명의 좋은 서포터죠 구류드입니다 최고의 반깡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마가류드입니다 라반 서브 범용성 최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 페젤드입니다 적에게 디버프가 많을 경우 뛰어난 서브영웅 코인멀린입니다 대체불가 필살기 서브영웅 람입니다 종족불명 덱에서의 뛰어난 서브영웅 저마의 캐릭터 큐입니다 꼬마 멀린, 여신 엘리, 각성 모노. 정말 뛰어난 개성이 있는 친구지만 몸이 진짜 불몸이에요. 보고만 아니었으면 신부부린이랑 어깨를 나란히 했을 수도 있는데. 자 다음 속타르 원초의 찬데라 원데라를 드렸습니다. 아, 이 형님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앞에 꺼냈어가지고 관통관통관통 막 이런 어떤 멋진 댓글이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서브, 영웅, 예, 서브 영웅으로 서브 영웅 쓰입니다. 오히려 오질들드 앞에 꺼내고 원데라는 서브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더 많이 보이고요. 이게 막 정말 앞 소진적인 관통들이 나왔다면 모르겠는데 유틸이 더 중요하죠 찐찐 싸움에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월 버전 영웅티어 등급표를 알아봤습니다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굿 바이